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밤하늘에 꽤 많은 별자리가 보였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은하수도 보였어요 본적 있나요? 은하수를 봤다고요? 네은하수 보였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안 보이죠 근데 특수한 상황에서 보이는데 조명이 아주 없는 넓은 평평한 곳으로 가면 볼수 있어요. 어렸을 때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역곡 쪽에 언덕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길이라서 밤에는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뭐 간판도 없고 아무런 조명이 없었어요. 그 신장로 만들 신장로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누우면 은하수가 보였어요. 조명이 없으니까 주변에. 물론 지금은 그런데 찾기 힘들 거예요. 근데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알아요. 우리 고객 중에서도 그 트럭에 천문대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분 알죠? 네. 나랑 예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별자리 중에서 하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뭐? 북극성 그건 북극성 오케이 그리고 하나 또 없죠? 하나 국자 북두칠성 예. 네. <웃음> 어렸을 때 북두칠성은 본 기억나죠? 네 물론 지금은 안 보여요 이 제품은 여러분의 방에 우주를 펼쳐주는 은하소 조명입니다 네이버에 오로라 조명이라고 검색하면 꽤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그럼 장점이 뭘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 회전하는 우주예요. 딱 키면 하늘에서 천장이죠? 별들이 회전하거든요? 단순한 회전이지만 다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인 우주를 표현합니다. 사실 지금 밝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우주를 보여드리긴 힘들고요. 설명은 저희 판매 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려놓을게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집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엄마가 재미있다고 했, 했던 안드로메다 얘기해줄까? 응알 응. 저기 보면 구름 같은 게 있지? 응. 사람들이 옛날에 저걸 은하수라고 불렀다. 왜냐면 별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은 안개처럼 보이지만 그2 응. 0년 전이야. 근데 갈릴레오 갈릴리가 나왔지 망원경도 만들고. 그래서 아그 전에 안드로메다 별이라는 게 있었어, 되게 밝은. 선아름들이 어떤 밝은 별 하나를 이름을 안드로메다라고 지었어. 그래가지고 안드로메다 성이라고 불렀다. 응. 근데 1800년도에 망원경이 넘어서 은하수를 관찰했는데 저 작은 안개같은 먼지들 있지. 저걸 확대해보니까 저게 다 별이었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밤하늘에 별이 2천억개가 된 거야. 2 0 0 0억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별도 확대해 보다가 안드로메다 별을 확대해 봤다 그랬더니 응. 안드로메다가 뿌옇게 별처럼 빛나지 않고 안개처럼 보였어 그래야 사람들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름을 바꿨어 안드로메다 뭐라 바꿨냐면 구름이란 말 알지 응. 안드로메다 성인데, 별은 별인데, 구름같은 별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바꿨어 유튜브 보면 있잖아 말머리성운같은거 응. 응.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바꿨다 1800년도에 그리고 이제 망원경이 점점 더 좋아져 1900년대 들어가가지고 좋은 망원경 가지고 안드로메다 별을 딱 보니까 성운이지 확대를 딱 해보니까 그 안개같은 알갱이들 있지 응. 그게 2천억개의 별이었어 우리 은하계보다 아마 더많을 거야. 3천억개정도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와 우리 은하 밖에 또 은하가 떠있구나 또그 2천억개에서 3천억개의 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별처럼 보였던거야 근데 1950년대 넘어서고 그러면서 망원이더좋아졌다 나사가 생기고 그래서 밤하늘을 조금씩 확대해봤어 그랬더니 안드로메다같은 구름처럼 보이는 은하가 2천억개가 또 있는거야 우리 은하계에 별이 2천억개가 있는데 그런 은하가 2천억개가 더 있어 그럼 이 우주에는 인간 같은 지성체가 지구에만 있을까? 태양은 한 개의 별이야. 은하계 2,000억 개의 별중 하나.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어. 있지. 근데 너무 멀어 있어도 너무 멀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 왜게? 만날 수가 없어. 보통 백만 관정 백만 광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가 없어. 비정상적인 방법. 어 와몰 같은 걸 통과해야 되는데 빛보다 빨라질 수는 없으니까 어떤. 양자통신 가지고는 통신을 할 수가 있어 양자통신을 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응. 근데 직접 가서 만날 순 없어 그러면 보이저호가 발견하면 보이저호는 빛보다 천반배 느려 보이저호는 이제 태양계 벗어났어 아니. 한 10년 전에 3년 남았대 아 아직 벗어나지 못했나? 아니 그니까 응. 이렇게 완전히 기계가, 음. 그니까 작동이 안 되는, 아. 까지 3년이 걸렸다. 옛날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내구성이 작은가? 벌써 수명이 다 했나? 25년까지 이래. 응. 음. 태양에서 너무 멀어졌나보다. 에너지가 없어. 아깝다. 근데 그 안에, 아빠가 알기로는, 아, 레코드 판한개 있고 사람 그림 있고, 응 여자 응. 남자 그림 맞아. 그 그림은 남아 있을 거야. 레코드 판에 누군 노래 있을까? 비틀즈였나? 왠지 그럴 것 같아. 마이클 잭슨. 아 마이클 잭슨 시대. 나오기 전에 한몇년 전에 발사했어. 브이저는브이저 말고 이제. 파이어니어라고 하던 74년에 발사했을거야 응. 레코드판을 왜 담은거야? 응? 아 음악을 들려주려고 음악은 전 우주 공통의 언어니까 그리고 레코드판을 금의 코팅했대 그러면 어두워지겠지?